자, 제2의 영상 1기 시작 오늘은 이제 f n s 가요제 사전 녹화를 마치고 온 날입니다 어, 어떻게 보면 저희 기준으로는 첫 무대였고 데뷔쇼보다도 더전에첫 무대였고 그리고 일본에 발표하는 첫 공식 무대였기도 했고 첫 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활동의 처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이렇게 해외에서의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, 음, 내가 드디어 이렇게 어 꿈을 점점 이뤄가고 있구나라는 실감이 조금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,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연습한 생활을 보내다가, 음, 다시 오랜만에 무대를 이렇게 쓰게 되니까, 이제 예전에 방송 때 그런 느낌들이 다시 조금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다시 예전에 그 방송 때 들었던 생각이 마인드가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좀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직업을 했었구나 하고 싶어 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이게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열시, 연습도 훨씬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도 같고 그렇게 매번 매번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음, 이런 무대를 또 하니까 확실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, 일단 기본적으로 좀 요즘 확실히 관객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요즘 시기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큰 걱정이 되는 것 같다 진짜 음, 뭔가가 내가 어느샌가 이렇게 뭔가가 가이 직업이 뭔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직업인데 사람들이 아니, 항상 영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 이렇게 앞에서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엔지니어분들이 눈앞에 있을 때 그만큼 더 긴장을 하고 어 평소에 보여주던 모습을 못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은 너무 먼 얘기일 수도 있어서 지금 요즘은 못 느꼈는데 갑작스럽게 좀 느끼게 됐던 것 같다. 어쨌든 이런 걱정은 많지만 앞으로 되게 데뷔가 얼마 안 나온 만큼 조금이라서 연습을 해서 엔지니어분들께 더 멋있고 재밌고 즐거운 모습을 즐거운 기분을 들게할수 있게 그런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큰것 같다. 이렇게 오늘도 끝났고 내일도 이제 다시 연습을 하러 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금만 더 끌어올릴 생각이다. 오늘 영상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